<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자꾸 봐라. 일을 지지리니까. 일을 자꾸 저질리니까 그렇지. 금방 조심해야 되는데도 금방 또 큰일을 보고. 자, 오늘은 저번에 그것부터 문저 하자고요. 뭐인년권은좀딱 하고. 저번에 우리가 상담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상담이 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신의 길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런 것에 우리는 이거는 일단 상담에 의해서 완벽한 상담이 아니라 상담을 하기 위한 풀이법이었어요 지난 가정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을 돈독히 먹고 이제 자존심 다 갖다 버리고 내가 가야 는가될 길이 운명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을 떳떳하게 가야 돼 자존심 꿇리게 가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 내가 신의 기운이 내, 내 몸에 너무 강하게 와있다 해가지고, 또 사주팔자 타령이나 하고, 어, 점재의 지시나 할래? 아니잖아. 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담만 해야 되 말이에요 우리 사주하게 되면 부도 점재의 취급해가지고, 점이나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야. 이 수리사주는 그만큼 이 완벽한 항운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가야 될 이 설정. 어쩜 말해서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해. 이 자존심 다 굴려갖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천시 당하고, 무슨 점제에 당하고, 무당 또 들으면, 내가 떳떳하면 무당 소리 하게 되면 엄청나게 듣기 좋은 말이지만,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러면, 무당 소리 하게 되면 정말 부끄럽잖아. 그러이 하지 말자는 거지, 이제. 그러면 나는, 목표를 따서요 이왕 내가 이 길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나는 어떤 카운셀러로 어떤 상담으로 어떤 일을 해 가지고 내가 이 자존심도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참 어찌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이 누구맞다는 나는 지금까지 지나가는 사람 보고 기대먹 꽂아 놓고 이러고 상담하게 되면 첨자 점재위를 취급했는데 내가 거기를 갈라니 얼마나 또부끄럽겠냐 그쵸? 이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분야 1등이 되는 거야. 내가 점재인데 1등 되려고 절대 하지 마. 점재일 1대 1등, 1등. 그러면 나는 이 수리사주와 이심리를배워 가지고 신의 힘을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신명이 내인데와 있다 이 말이야. 신명이 와 있으면 이거 갖고 점치는 데쓸 거냐? 신명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주지 못한다 이 말이야. 어떤 신이 할지라도 자기가 특출한 부분, 누구 말때는 신명을 줬으면 뭐 한의사들인데 신명을 줬으면 정말로 신첨을 주겠지. 그제 그러면 무당인데 주게 되면 춤잘 추는 것을 주던 뭐. 응? 조상을 잘 부르는, 몸주로서의 조상을 잘 부르는 이런 것을 주던 아니면 내가 막 창을 잘하는 기운을 주던누구말다 점을 치는 기운을 주던그 중에 한 개뿐이지 전체 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정도표 왔잖아 나는 사회에서도 이것만큼 가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점점의 길을 갈 거야 나 그것은 우리 아이다는거대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는 지난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어쩔 수 없이 내 신명이 내려가지고, 나는 뭐 사업이라든지 돈벌이 하는데 가면 이 판판이 백전백패야. 100점 백전백패니까, 100점 나는 이것을 벗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도 신명이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만이 내가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신명이 도와주는 사업, 무슨 소리지? 알겠지? 그러면 괜히 가갖고 돈벌이 하는 사업 평가를 하면 백전백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공개. 나는 떳떳하게 내놓고 이제 이 동영상 가지고 나는 홍보를 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분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치는 이런 사례에서 조금 벗어가지고 나는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있는 정말로 전문 카운셀러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명이 왔다고 하면 우리는 뭘까 이 신의 기운이 와있다 하게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무당이잖아 그지 자, 무당의 길을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 빙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신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신기로 발동할 것인지 이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해요 나는 왜 이네 가지의, 길, 이거는 병이기 때문에 가면 안 돼, 그죠 나는 신명이 왔는데도 자꾸 이것을 응? 자정을 시키지 못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못하게 되면 이 병으로 가는 거야. 응?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나은 길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무당의 길이에요. 그러나 나는 무당의 길에 갈 팔자는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다, 이 말이야. 아인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마지막 이 길을 가야됐니다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선택한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 길이 우리는 이 수리사주를 기반으로 해 오늘 신명이 왔게 완전히 갖다 붓네 지금 폭우가 <웃음> 쏟아진다 하늘에서 기운을 준 것인지 하늘에서 그 쓸데없는거 다 떠내려 보내라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다만은 자 수리사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카운셀링을 하는거예요 이런 카운셀러가 되는거에그 신명을 놓고 카운셀러 하는거예요자 그러면 신명을 놓고 카운셀러 한다는 것은 이런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운을 많이, 무당들은 무당들이 알아서 하고 자 이런 카운셀러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기반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우리 공개적으로 밝히자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시간에 지금까지는 말 배웠잖아 가서 바로 상담하면 누구한테 이길 수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 상담하면 도망가고내 상담해 줄수 있어 그러면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그죠? 산할수 있겠지. 또, 그 부끄러워갖고, 눈 감고 있으면 손님 오는데 눈 감고 있으면 곤란하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번호 불러봐요 일단 불러놓고 시작하자. 아, 이게, 이에 뭐, 내일도 오는 게, 이거, 우리 공개적으로 이제, 하자. 자, 이 수리사주. 수리사주. 우리가 서울교육원에, 교육원에는 목요일만 수업을 하니, 목요일만 수업을 하니, 그제? 나는 이빈 공간, 이빈 공간을 내가 채우겠다는 거다. 그제? 네. 그니 누가 채울 거냐? 누가 채울 거요? 내가 한 채워보는 거야. 그러면 찾아올라고 하면 어디 연락처가 있어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는 거요 전화번호. 자, 0 10 6 8 6 4 6 8 6 4 6 8 6 4 4 6 8 9 4 6 8 9자 여기에 전화를 하면 누가 받겠노 이제 오늘 이것을 설명하는이 사람이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름을 하나 안 적겠나 그냥 우리는 아 어, 우리 이? 이런 거까지 너무 밝히면 가고 우리 박원장님인데 전화해가지고 상담하러 가면 된다 근데 돈은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맨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런데 가다가 뭐 19만원 이런 거가지 말고 최소한도 배추 비8이몇 장은 갖고 와야 되는 그죠? 자그 신사 <웃음> 임당도몇장 갖고도 되는데 자 그렇고 자이 번호로 하게 게되 되면 이제 이, 이 서울교육원이 목요일만 수업을 하니 나머지 부분은 약속을 해갖고 이 교육원에서 상담을 진행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갖고 일단 내가 실력도 쌓아야 되고 그치? 그러면 내가 알리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를 내가 상담해야 될 것이며 어떤 분야로 내가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마케팅도 하고 알리고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점점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점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돌아서면 안 맞는 거야 점치는 그 순간에 점도 엉터리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푸는 거야 그 인생 사리를다 풀어주는 카운셀러가 되는데 카운셀러를 하게 되면 온갖 카운셀러가 다 있는데 내가 전부 다 하고 싶지 우리가 지금 어쨌되면이 사주 상담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상담해 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점재로 이제 나가는거예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손을 안 대야 돼. 그지 응? 딱 분야. 나는 정, 정말로 내가 필요한 분야. 내가 하고 싶은 분야. 나와 이와 인맥을 연계되어 있는 이 분야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아유, 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은 소나 개나, 뭐, 말이나, 뭐, 전부 다 오는 거다한 우리에서 키우려 하면 그거 크겠나? 저도 헤딩하고 삼하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더구름탱이에 빠뜨리면 안 된다. 내가 할수 없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미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수리사주에서, 수리사주 서울교육원에서, 요 신설동이다, 신설동. 신설동. 4번 출구. 4번 출구 딱 나와갖고, 우측으로 조금 한 50m만 가면, 여기 운명과 운세라고 간판이 있어요. 잉?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이제 전화해갖고 상담을 하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단 하루만 가갖고, 응? 어? 강의만 하고 <웃음> 올 수밖에 없으니, 내가 상담이 여력이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 여기에, 어? 일요일이 되든 약속을 해갖고, 저녁이든 아침이든 약속을 해갖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이 신명 때문에 내가 돈벌이 하는 사업은 이 백전 백패야. 그러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나? 신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업, 신명이 요구하는 사업, 신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해야만이 나는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 그것과 연계돼서, 일단, 자, 이, 이런 신명을 우리가 부리기 위해서는 신의 힘을 내가 못 부린다, 이 말이야. 신의 힘을 내가 부수있는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야 이 영혼이 그러면 이신에 당하는 꼴이야 항상 당하기 때문에 안되고 이신명이 돋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사업은 이 상담이 기본이에요 의사도 상담을 먼저 해야 되고 변호사도 상담을 먼저 해야 되 모든 분야에 학교고 뭐고 하네. 이 상담이 근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는 특출한 분야로 가야 된다 왜? 신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분야로 가는 것이 내가 제일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길로 잘못 가게 되면 이런 운명에는 극단적으로 취하게 되고 앞으로 지금 한몇년 남았겠나? 한 7, 8년? 7, 8년 뒤에는 엄청난 또 힘든 길이 오게 된다 그러면, 그 엄청난 힘든 일을 벗을려 하면 난이 길로 가보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벗어버는 거야. 그러면, 누구말때 타고난 운명이 뭐 죽을 운이니, 그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나는 죽을 이 길로 가면 죽지만, 이 길로 돌아가버리면 안 죽는다, 이 말이야. 그죠?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 길로 가면 망하지만, 이 길로 가는데 망할 이유가 없잖아. 돈은 크기가 작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내 복이야. 그죠? 내 노력과 내 복에 의해서 증는 자 두번째는 이것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이라는 상담도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는 교육프로그램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이런거 관련된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러나 이 상담이 가장 근본이야자 그러면 이런 관련된 사업을 우리는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떤 것이 진행되어 갈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세 번째. 상담하고 우리가 돈풀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그 뒤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신의 힘에 의해서 이 길을 올바로 잘 가고 있고, 나인데 돈이 좀 주어졌다면 하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네? 네? 제발아, 제발아. 돈의 명예를 갖다 붙이면 업장이 갖다 붙는다. 그래서 진미가 갖다 붙는 아니, 거야. 나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내가 이 길로 가고 돈이 붙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득을 사야 되는 거야. 신의 돈은, 신의 돈은 절대로 내 돈이 아니야. 내가 자칫 잘못하고 나 수시간에 뺏어가는 돈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아무리 모고 싶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갖다 설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얘기지 신의, 신의 그 기운은 절대로 돈만 요구하게 되면 최종적에는 나중에는 망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는 조금 있으면 내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절대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요만큼 누구말따나 만 원이 생기면 나는 먼저 어떻게 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 원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내 길을 만 원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10분의 1을 딱 가지고 나는 이것을 내가 덕을 베풀을 일했 쓰게 그러면 나와 관련 있는 덕이 뭔지 내 운명과 관련된 내 운명을 이거 막아 줄수 있는 곳에 이것을 쓰는 것이 내 필요한 거예요. 곳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어디에 써야 되겠나? 내 덕을 베풀어야 됩다그제 그래서 우리는 이 덕이 일종의 봉사인데 나는 어디에 봉사해야 되겠나? 나는 복을 무슨 복을 가져왔어? 병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써야 되는 거야 내가 큰 돈이 되든 작은 돈이 되든 절대로 신의 돈은 절대로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모으고자 싶다 하더라도 신이, 신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갔다, 옆에 갔다 설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한 입에 다 갔다 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베푸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 내가 돈을 신의, 신은 신이 정해주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밖에 자기가 아무리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어지게 되면 자기 복이야.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에 나를 만들어 가는 거야. 내가 이 천원을 어디에 쓴냐에 따라가고 나중에 나는 어떻게 내 돈이 되라는 것은 그이 천원을 선 곳에서 나에게 돌려주는 돈이 내 돈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뭔지 알겠지? 자,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 상담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내가 이 상담을 상담을 해주면서 나는 어떻게 내가 또 어떻게 이와 관련돼 내가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돈도 쓰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곳에 돈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와 관련돼 있는 이 환자들 나와 관련돼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 나와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쓰는 거야 어, 일종의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거야. 그러나 어, 덕을 베풀고 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갖다 주는 돈이 있어요 다른 사업을 인해서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 갖고 내가 상담을 어?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부대적인 수입을 나에게 창출해주는 그 돈은 내 돈이야 멋있는지 알겠지? 그 돈은 내 돈이다 자, 그래서, 이, 이 돈은, 이 돈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명예를 얻게 되게 되면, 돈이 따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런 신명을 가는 사람은, 이것을, 덕을 베풀어요. 이 덕망을 베풀고, 덕을 베풀어야만이, 나에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어, 부끄러움은, 음, 남들과 같이 부끄럽게 안 하면 돼. 떳떳하게. 내가, 음, 뭐냐면, 점재지만안 하면 돼. 이제.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신명따라 주어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신명이 내인데 오기 전에는 내 운명따라 가지만 이 신명이 내인데 왔을 때는 그 신명의 인연따라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 정해진 거아니다는 거다 자 신명이 내인지 때내 인지 안 왔을 때내 타고난 운명대로만 가면 돼내 재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가면 돼 그러나 이 신명이 내 인데 내려가 있고, 내와 인연을 맺었을 때는 내 신명 따라 이 가는 운명이 이 길과 이 길은 다른 길이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나는 상담하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말따나 사주를 하고 이 상담을 하는 데는 자기 주변에 아는 곳이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고향에 사지 말라는 거다. 왜? 그게 무슨 소리겠나? 내가 거짓말 을많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 뻔에 살아온 것도 알고 공부하는 것도 알고 자기 머리도 자기 속속질이 다아니까 그러네. 이 술이 사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다. 내 있는 곳에서 하라는 거다. 무슨 얘기죠? 그 사람 신경이 없으니까 하다가 이 집에 안 되면 또 저러고 가고 저 집에 안 가면 저 동네 가고 이래야 되는 거 이제는 나는 어떻게 미래의 꾸준함 이것이 나의 취급이고 이것이 나의 명예고 이것이 나의 성공의 길인데 그 엉뚱대가 가지고 무슨 그것을 하겠노 자, 내가, 내가 서울에서 놀았는데 저 제주도 가고 뭐 하겠노 그거 그 간판 들어가고 요새는 간판 붙이는데 해가지고 누가 오는 사람이 있겠나 그겠지자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내가 떳떳해 봐그 자리에 사는 거고 내 네, 형제 내 친척, 내 동료, 이것을 먼저 설득하는 거야.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항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일을 한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지. 모르는 데 가갖고, 눈 속임해갖고 상담해주고 돈버리겠다 그럼 무슨 돈을 버리겠노, 그거? 그쵸? 그렇죠? 그 가서 무슨 일을 하겠노? 그거 가서 무슨 특망을 살펴, 그거 가서 무슨 명예를 얻겠노?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공개합시다 노골적으로 공개합시다 내가 뭐실패다아 실패는 어느 더 실패하게 되고 세상은 실패 없는 이 실패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 해보지도 못한다. 실패 안 해봤는데 성공 어떻게 알겠나,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어개통에서 나는 실패를 했다. 아, 이거 부끄러워 하지 말자는거예요 실패하면 뭐, 듣나? 사람은 살다 보게 되면 실패하고, 장사가 잘 되다가, 우리 장사 안 되면, 장사 문 닫아보고, 뭐, 많은 거지, 뭐. 그제? 그잖아. 그럼 나는 어디 가서 판을 펴야 되겠노? 자, 이거다. 그제?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 요새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들이 왜, 우리가 무당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맞나 하면요 연예인들은 신기, 누구말따라 끼가 없다면 정말로 훌륭한 연기를 못한다는 거다 그사람들 전부 신기가 어? 많이 있다는 거고 얼마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끼가 많아야 돼 그리고 끼가 많아야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끼가 많아가지고 귀신이 갖다 붙어 보면 곤란하고 그런데 끼가 많아야만 이 성공한다 자, 그러면, 첫제 내가 방송 계통에 있었으면, 방송, 금방에서 내가 장을 벌려야 되겠지. 그럼 방송하게 되면 좀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판에서 벌려야 될 거, 그지?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나는 그와 관련돼 있는 배우, 가수, 뭐 이런 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내 인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안믿어줄라 하겠지만은, 내가 그똑바른 것이 있다면,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 자기도. 인생살이에. 자기막 뭐 자기만, 어? 우유곡질이 없겠나? 나도 우유곡질이 있었다면 자기도 우유곡질이 있는 거야. 자, 이것을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지망생들이 있다. 지망생들. 나는 이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길에 종사했다는 것은 이 길에 엄청난 정부를 갖고 있고, 이런 그것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겠노? 이런 지망생들은 돈이 없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갖고 실패를 하고 사기당해갖고 실패를 하고 엄청나 그럼 100명 중에 한 95명은 다 실패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여기는 대부분 다 청소년 계통부터 많다는 거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사이가 제일 많겠지 지망생들은 그러면 이애들이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가갖고 실패하지 않은, 실패라는 것은 옛날의 실패는 복구하기가 좀 쉬웠어. 그러나 근래에 들어간 실패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연애 지망세, 방송 지망세, 여기에만 또 엄청나게 부대적인 그런, 뭐, 장비부터 시설까지 엄청나게 많잖아. 이 엄청난 인력 부분들에서 이 지망생들을 우리는 이 카운셀링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진로 상담이라는 거다. 이것이 진로 상담이라는 거다. 자, 당장 내가 방송이든 진로든 목적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이 올바른 진로를 우리는 선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해 주는가 조금 더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다 그쵸? 그러면 나는 실패를 하나 해 봤기 때문에 이 사람 상담한 사람들은 실패를 안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상담하는 거야 그러면 월등하게 뛰어난 거잖아 그러면 이 많은 로스들이 엄청나게 없어지기도 하고 괴로움에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런 나중에 보게 되면 심리적, 정신적, 이런 신적인, 이런 작용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 벗은에게 만들어주는 건엄마나 좋은 일이냐. 나는 다른 거 하지 마. 막 사주팔 자 이런 거 보는 거, 이게 필요 없어. 점점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지망생은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 이연예계통에 시장이 워낙 크고, 모든 사람이 지금 물어봐요. 옛날에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학, 초등학생들인데 물어보면,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연예인 되겠습니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렇게 돼. 지망생이 아니라, 이 아이들,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의 이런 진로 상담. 연, 연애, 어? 연예계, 그지 이런 계통으로 우리는 하는 것을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한다 멘토링 그래서 우리는 이 멘토링 공부를 멘토링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학생의 이 수리 사주를 풀어서 자기가 재능을 풀어서 나는 그 사람의 어떻게 상담 멘토가 되는 거야 멘토를 하게 되면 따라서 가는 것이지만 따라서 우리는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상담 멘토가 된다. 멘토 상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멘토 상담법을 하는 거야. 전부 다 하지 마.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공부 못하는 사람에 연애만 좋아하는 거. 어? 방송에 가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연애하고, 운동하고 싶고, 이런, 이런 사람도 하야 해. 다 필요 없어. 그럼 막, 저 길길이 가다가 누가 저 5천원씩 타로나 보고, 5천만원 주고 상담하고 이런 거 하지 마. 나는 그 정도 실력이 됐단 말이야 공부에 그만큼 해오겠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최종 막바지 왔잖아 그런 가지면안돼자 그러면 이런 멘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야 학생들은 어떻게 부모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가 연예인이 라 해가지고 자식도 다 성공하나 아닌 거거든요 성공할 자식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하는 거고 이거는 가가지고 도대체 안되겠다 하면 미리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야 성공 못한 자식은 우리 심리적 정신적 압박으로 난이 질병으로 돌아올 것이고 엄마는 어떻게 돈다 털어였고 나중에 애기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뭐 집안 또뭐 풍기박산 나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부모의 욕심이다. 이거는 이제는 부모 자녀상담법이다. 부모들은 지금 어쨌든 진로가 조금 있다가 내가 간단하게 쓰면 되겠지 진로가 재능에서 온다, 운명에서 온다 우기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다. 지금 저거, 저거 상담하는 거다 틀렸다는 거다. <웃음> 내가 또 틀리다 그나놓고또 푸니까 또 이상하지만 지금의 부모의 이 선호도 젊은 사람들의 선호도는 부모를 따라서 가는 우리가 진로가 거의 50% 정도예요 부모가 어사라고 하면 어사를 따라가고 부모가 연예인만 연예인을 따라가게 되고 부모가 운동선수면 운동이다 그래서 뭐 타고난 사주가 어떻고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연예계통만 전문 전문 연예 진출 연예 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만 상담을 하는 거야. 다른 건다 하지 마안 해도 돼. 자, 그러면 부모 상대구분 부모가 이런 연예계통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요구하게 됐나? 이걸 상담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갈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기술 계통부터 전문적으로 전문 배우의 가수에 이르기까지 아주 복잡 다양하다, 이 말이야. 이것을 다른 데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그전 펴었잖아요. 모자라는 부분은, 여만 할수 있는 거야. 이로 와야, 지금까지 내가 수직사주를 가르치지만, 여기 와서 상담해야 된다. 내 인데 오면 특별히 하겠지만, 여기 와서 상담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거 아, 그러니까 요 가서 열심히 상담해라고자 그러면 부모 상담법이야 그러면 부모가 연예계라든지 이런게 그뭐 예술계라든지 방송계라든지 이런게 요구할 때 부모를 카운셀를 하는 거야 이제. 부모가 어떻게 뒷받침해 줘야 되며 이 아이는 어떻게 지도를 해 가야 되며 어떤 것을 재능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걸 상담해 줘야 되는 거야 그 가끔 뭐 사주 팔채님뭐 어? 선생님이다 뭐 선생님이 한두 개 선생님이 오천하의 선생님이온 모든 과에 다 선생님이 다 있잖아 운동 때도 있고 고, 국영수 다 있는데 그게 선생님이다 이렇게 상담하는 건그 웃기는 거야 까는 소용없는 거야 그러면 이 부모상담법을 해야 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가 앞으로 사업은 이것 갖고 해라는 거다. 자 일반 사람들 하지 말고 나는 특출한 사람들만 하고 특화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는 난공플라이어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아이사랑 힐링 레포트라는 것이 아이 사랑 힐링 레포터라는 겁니다. 아이 사랑 힐링 레포터는 어떻게? 해? 부모가 이런 계통으로 가고자 할 때, 태어나서부터 결혼하기까지, 태어나서부터 이 길로 갈 때까지, 전 분야, 매년 어떻게 진척하고 어떤 기능을 사리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 힐링 레포터가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한 권의 책이 무슨 얘기지? 그런데, 이게, 내가 책을 어 빌려가고, 내가 서울에서, 그, 있지? 힐링레포트인가? 응. 자,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차근차근이 이제 다 푸는 거요 그거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치? 적당한 선에서 공부해도 되는 거요 공부 잘하면 더 좋겠지만, 자, 그래서 이 힐링레포트 사업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사업이라 해갖고 누구말따물건 팔고, 이래요. 이런 거는 정말로 앞으로는 그다지 큰 호응받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거는 남이 도저히 할수 없는 영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한 사람을 풀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수요가 걸려. 이걸 한 사람 풀기 위해서, 그럼, 그럼 이돈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일괄적으로 어떻게 연예계통, 연예, 방송,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스포트 하는 관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자 이런 지망생활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모의 희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을 이 단계별로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쪽 연애, 방송, 이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도록 카운셀링 하는 거야. 컨설팅 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자, 원래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예를 들게 되면, 누구말때나 지금 상담한데 자기가 어사라고, 어사의 그 운명을 태어났다고 해서 어사가 되나? 되나요? 안 돼. 그러면 어사의 운명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어사돼. 왜? 어사가 아닌 사람들은 부모가 그 정도로 돈으로, 정성으로, 어, 교육으로 만들어 가뿐는 거야. 그럼 지방에서 어사가 되려면 한대 해보자. 우리 어까지 간다고 지금, 지금 현 시점이다. 아니, 그 학교에서 1등, 2등 안 하면 이 가지겠나? 못 가잖아. 그러면 이게 자기가 알아서 가겠나? 절대 못 간다는 거다. 그러면 이 방송계 등등이 있을 봤밖에지만 부모들이 그렇잖아. 어릴 때부터 안 만들어 가게 되면 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성공은 어쩌냐 이 성공은 우리가 이제 1차 연도 27살 초년을 이랬다 이런 계통에는 초년을 성부사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죠그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는 기간이 짧아 그죠? 짧은 시간대 모든 것을 성부서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야 평생이 편한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그 가게 되면 엄청난 막대한 돈과 부가 함께 올려오기 때문에.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로또잖아, 로또. 방송도 실질적으로 로또다. 누구말따 몇명 중에, 어? 만명 만, 만 중에 몇십 명, 몇 명이 출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로또들이 집, 어?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정말로 실수하지 않고 로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권이 로또 아닌 복권이 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전문 컨설러가 되라고 내가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지금 뭐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상생이 다뭐 그런 사람들은 사주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이 방송을 하지만은 자기가 뭐뼈로 오지도 않는데 았 내가 뭐 때문에. 사주팔차 해갖고 점진는 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분야로 집중 나는 젊음이 있으니까 그죠? 나는 지금 살아갈 길이 많잖아 그렇게 뭐한갑진갑단신하고난 뒤에는 이런 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공부도 계속해 나가야 되고 시대의 패러다임에 자꾸 맞춰서 내가 상당기법도 개발해 나가야 되고 어? 그러면 이 방송계 이? 연예계 계통의 이 발전 방향에 따라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담이다, 이말이야 그제? 자, 대상은, 이래서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분야들을 대상을 해요. 그럼, 엄매는 많아, 분야가. 아까 그, 뭐, 철학간 간파붙이나 놓고저 상담, 그런 거, 재미없는 거야, 이. 자, 이제. 내가 이게 자꾸 적어 놀라니까, 이게 뭐, 칠판에 적을 데가 없다. 자, 이제 이런 분야를 상담해 가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다. 그제? 지금까지 한 것이 우리는 6개. 6조. 6종, 이 6종의 진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마치게 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운명을 믿을 수도 없지만은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운명이고,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귀신을 안 믿는 것은, 어, 웃기는 이야기다. 당해봐야 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저막다 개반사는 오면 맞나저 줄들이 막다 당했다. 는 말이야 아무리 그 힘과 권력과 돈이 있어도 소용없을 때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애기를, 요새는 애기들이 뭐 한두 명 밖에 없으니까, 이 애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문제점이 골고루 많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애기가 가서 이 애기는 재능이 다분한데 성공을 하지 못하는 데는 뭔가 문제점이 있겠지. 자, 재능은 충분한데도 성공을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유 이게 없겠나요 그러면 부모의 이유도 있고 자기 노력의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도 여기 있을 거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는 한번 분석해 보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상담이다. 상담 미천이다. 나의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미천이고 이제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해야 돼. 자, 여 예를 들면 상담만 잘하면 만해 의아가 노력도 안하고 부모가 뒷받침도 안 되고 그 환경이 뭔지도 이유가 뭔지도 실패한 원인도 모르는데 이아가 어떻게 성공하겠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착착 풀어주는 2단계 우리는 힐링법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상담법이지만 은 이것은 이제 힐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이의 예, 운명이다. 아이의 예, 운명을 우리는 힐링한다. 이거 운명 힐링법이에요. 자, 예를 들게 되면, 나는 연예계 통해 충분히 자신을 할수 있는데, 예? 재능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능은 있는데, 예를 러면운동수수라고하해 보자. 예? 이거는 재능 도 운동선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운동선수 재능 재능을 발휘하는 모든 분야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운명 운동선수가 어릴 때 어떻게 해? 이 자기 운명을 풀라고 어릴 때 다치기를 많이 할수 있는 운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보내야 되겠나 안 보내야 되겠나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아이는 운동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운명을 태어났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많이 다치고 손상하고 신체적으로 이렇게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유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면 이쪽으로 상담할 때 이쪽으로 가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아이치바다 그런 상담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재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다고오는 잘못된 것을 원인을 풀어내고 이것을 제거해주는 방법까지 필요한 거야. 재능이 아까워 재능을,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재능이다.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자기 재능이 안 좋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재미없으면, 그일 하겠나요? 누구말때 공부만 잘해가지고, 누구말때는 어디 갔다? 어디 가보니까 맨날 이 짓기만 짓고 싫다잉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노래 부르러 가잖아. 내 약대 가가지고, 우리, 우리 주현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 약대 가가지고, 그것보다는 내 노래하는 게 훨씬 편한데. 임무셔도 마찬가지잖아. 누구 말 때는, 뭐, 안철수 그 옛날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잖아. 아이 뭐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어디 보다는 이 컴퓨터 하는 게더 좋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러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재능이라는 거다. 모든 것은 재미가 있어야 할 거잖아. 재미없는 거, 그 뭐. 여러분들이 공부 재미없으면 하겠나? 내가 재미없는 일 자꾸 시기봐, 열만 받자, 그렇죠? 열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운명힐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재능이 없는 아이가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고라든지 이러면 절대 막아야지, 그거는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이 운세도 여러분들이 상담, 상담, 운세 힐링법을 또 잘해야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초년에 성공을 해야 돼. 이쪽에 같은 개통은 전부 다 초년에 성공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이때까지 쭉 풀어봤지만, 유명한 체조, 무용, 운동선수부터 연예인이 보면, 전부 다 초년에 좋은 거야, 운이. 특별하게 안 좋은 사람은 몇명 없다. 솔직히 말해서, 한 20%도 안 된다. 20%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출세를 하는가 어릴 때 출세를 못 하고, 중년에 출세하고, 말년에 출세하는 거야. 음. 그러면, 부모가 무턱대고, 하, 노래 좀, 자, 이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모가 어릴 때는,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이 있어갖고, 좋은지 모르잖아. 그러면, 피아노도 치보고, 뭐, 섹스폰도, 태권도도 시기보고, 뭐, 오마간다 시기보는 거야. 그러면 학원 선생님인데 어? 트레이너 선생님들 가서 물어보게 되면 정말로 잘한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뭐 그러겠노 자존심 안 상하게 하고 어?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세뇌가 돼버려 자기 아들은 처음부터 좋은 잘하는 줄 아는 거야 막상 가보게 되면 저 꼴찌 앉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초년의 운이 좋을 때는 조시, 이걸, 갈 사람인지, 이제 안 가세요. 가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초년의 운이 안 좋은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자, 그런데, 이 초년의 운이 안 좋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 길을 가고, 자기 여건이, 막뭐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인맥들이 이 연애와 관련돼갖고, 이 연맥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연법이에요. 누구 말다나 자기가 여갖고, 뭐, 나는 무슨 학교 넣어가지고, 인증해갖고, 너밑다와이러스가 이런 게 아니고. 자, 부모가 이쪽으로 가고, 아빠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나와 관련된 인연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자기는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무뚝태고 망할 수는 없는 거야. 막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도 이 길을 안 가고, 그것도 없고, 운또안 따르는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 말 듣고 나는 연예계에 가보고 싶다 할 때는 막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주변에 인연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세 번째는 여기에 우리는 재능이라는 거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수리사주만 가르치기 때문에 수리사주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내가 가르치지를 못어요 일반 사람들은 가르치지를 못했고 이거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들고 이것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좀 있겠지만 배워갔다 하더라도 자이 재능이 이 아이가 재능이 어떤 분야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밀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네번째는 이아이 성격이에요 그 말든 몇개 나눠 놓고 이아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성격 갖고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성격은 성격도 분석도 아니고, 지금 심리학에서 하는 성격은 그거는 성격도 아니 자, 그래서 이 내부적인 이 내면 성격까지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이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힐링법이야. 자,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거는 운명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자, 플러스. 자 여기는 우리는 가게예요. 이 부모. 이거는 집이다 집. 집에 있는 이런 부모의 부모를 관찰해야 돼. 부모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지? 부모는 어떻게 남들이 가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재능만 있으면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겠지. 그치? 그런데. 부모가 돈 없어지면 가십니까? 안 가지지?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착각 해갖고 막 가다가 조금 가다 몇년 하다가 엄마가 엎어집니다. 엄마도 엎어집니고 애기도 실망하고 그러면 어떻해 애기 인데병밖에이더겠나자두 번째 이게 우리는 인연법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막아내 성공을 못하게 막는 것은 인연법이 되는 거다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이 인연법을 지금부터 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 인연법에는 이 다른가 공부하는가고 달라갖고 연예계통에는 우리는 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끼라는 거예요. 끼. 끼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노는 끼도 있고, 잘난 채 하는 끼도 있고, 신 끼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끼들이 종류가 실질적으로 끼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 안 가르쳐 줬구나 다음에 우리가 내가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끼를 풀어요 그래서 연의 계통으로 갈수 있는 끼가 끼의 종류는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종류를 어떻게 접목을 해갖고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다 자 예를 들면 연의 계통이 하더라도 자기가 놀이할 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나이똥 연예계통을 갖다 오면 방송 장비가 되든 작가가 되든 여러가지가 있겠지 그제 보조가 되든 그러면 그 회사가 되든 여러가지가 있겠지 자 이런, 이런, 이런 인증법이 있다 자 두번째는 어떻게 가족 간에 내려오는 이런 내림이라는 것이 있다 내림기라는 것이 있다 자여러분들은 보게 되게 되면 내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가는데 아주 수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명이라는 거다 나는 어떻게 신명은 좋았지만 내가 신명을 갖고 부리울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이 길로 가는 거야 무슨 생각이지 그러면 나는 그 신명이 내가 끼가 접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내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 길로 안 가고 엉덩게 자꾸 보내려 하면 어떻게 되겠노 안 되겠지. 자그 다음에 타고난 끼예요. 이 운명의 끼예요. 운명적으로 내가 끼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나는 이 관객들,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 이런데 우리는 감동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열창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풀어보면 처음부터 끼가 빵빵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면 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하는가와 끼가 없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은 뭘까 끼가 없는 사람의 노래는 기술적인 노래 자기가 연습을 해갖고 부르는 노래고 여기는 끼가 있는 사람이 노래는 어떻게 사람인데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딱 풀어보면 다 똑같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내린 끼가 있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인연끼라는 것이다 주변 사람이 어떤 인연을 만나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을 만나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가 친구가 강남을 가기 좋아하면 나는 어디로 잘갈까 아, 나는 강남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해? 친구가 산으로 잘 가게 되게 되면 어떨까? 나는 따라서 산에밖에 못 가는 거야. 이것이 인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실망과 좌절과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내 목표 달성 못 해갖고 중간에 좌절하고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길로 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가겠지? 그러면 누가 직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부모인데 대 드는 수밖에 없지. 애들이 그래서 개팍해 지는 거야. 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내 욕구는 충족하지 못하니까 누구인데 하소연 하겠나 엄마인데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엄마인데 무조건 막 대두는 거야. 그죠? 엄마만 못하게 고른 거야. 그럼 엄마는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때도 자, 예를 들게 되면 여기에 신의 기운이 강할 때는 더욱 더 답이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더욱 더 답이 없는 이런 부분에 실망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치유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나는 병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명의 병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꼬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힐링하고 어떻게 이걸 치유해 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가? 내갈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지 알지? 자, 그러면 내가 연애의 길을 가지 못해서 실망해서 좌절하게 돼요.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부모가 뒷받침 안 돼서 좌절하게 돼요. 런데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또 부모도 그렇잖아. 부모도 평생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 복잡한 세상에 내가 어릴 때는 괜찮아 갖고 열심히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어떻게 해? 힘들어 지프고 망해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까지 우리가 결혼 같은 게 하게 되면 결손 가정들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자기인데 부닥칠지도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 첫 번째 우리는 정신적 이 압박, 스트레스, 뭐이 고통 이런 부분에서 이 분명히 병이 들게 되는 거야 두번째는 어떻게? 이 심리적 압박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어떤 병이 있을까? 아 신기가 이쪽에는 다분히 만으니까 여기 내가 가는 것이 이 귀신 병이 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공황장애 자격지심, 우리는 어떻게? 이뭐 좌절, 뭐 이런 것들이 인간세상에 아야 되는데 정말로 많잖아. 선천적으로 우리가 신경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이런 게되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빗나가는 거지. 이럴 때 보면 심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 자살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자살할 수 있겠나 여기는 태반이 자살의 태반이 우리는 귀신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병원에 고치겠나 자살하러 가면 병원에 고치지 않나 이 심리병이 거 병원에 고치지 않나 귀신부태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고치질수 있겠나 아무리 뛰어난 그 의사가 대방 고치지는가 그럼 못 고치잖아 이런 고통들은 부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기인데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면 이런 기운들이 강하다 하면 이런 기운이 없는 이런 상담할 때 이런 신명이 없는 사람이 이거 상담해 주겠나? 아 그냥 막 공부만 해갖고 뭐 계산만 찍찍 해갖고 한 사람이 내가 뭐그 신병고치 준대 해갖고 사접 조금 배웠다 해갖고 실해 준대 해갖고 이게 되겠나? 누구말따는, <웃음> 자기가 무당받아 어, 내린 구대 때가지고지 귀신도 없으 뭔지도 모르는데, 너무 귀신 그거 떼주고 하겠나? 뭐 하겠지?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신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야, 자, 요새 뭐 종교해봐라. 그거 같다. 뭐 귀신은 부정하고, 신은 뭐 부정하고, 다 부정해놓고, 저 집에 가봐. 온천지 귀신들이 부부부를 하지. 그렇잖아. 정신 나간 사람들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나는 얼마나 중요해. 다른 거 하지 마. 내 점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사주 봐주고, 운세 봐주고, 뭐, 내 뭐, 택이라고 이런 거잡치 봐. 그런 거저 가서 봐라 고 아니? 제가 길가 가서 봐라 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아, 옛날에 이거 뭐, 방송국에 뭐, 배우가 어떻고, 작가님이 어떻고, 프로듀서가 어떻고, 예술을 하지 마. 아 우리 프로듀서 나 이거 밖에 이거 해요 지금 응? 아 문제 생기는 거 내한테 좀다 보내요 아이 작가님 어떻게해 아이, 작가님 지금 은 내년에 돈 벌려는 거안보내는거 내한테 한번 감정을 받아봐야 안 되겠나 딱했어 선수 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맞으면 어떡해 오지마라 해도 올 거잖아 그때는 오지마라 올 때는 어떡해 뭐좀 갖고 와야지 그 맨손으로 내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렇게 상담해 줄수 있겠나 처음에는 조금 괴로운 과정이지 그렇죠? 난좀 봐봐 이런 문제 배우가 유명한 배우도 크, 스트레스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가 발탁되고 어디가 프로듀서에서 발탁되는데 그런 데서 부,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똑똑하니까 어떻게 서로 왕따식인게 의해서 엄청난 돈에 의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래갖고, 지금도 보게 되면, 뭐, 배우들 막 수십억, 뭐, 빚지갖고, 뭐, 엎어지고 살고, 엎어지고 살고, 뭐, 이러잖아. 그런데, 여기 왔다, 여기 왔다가, 가면 어떻게? 그런 일은 잘안 부르실 거이가 그러면, 이만큼 엎어질 걸, 이만큼 엎어지고 맞고,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이라도 좀 잘라 그래. 상담원들데공작가어딨나 그지? 나도 묻고 살아야 돼. 그러 자 예를 들어갖고 내가 망하지 않는 길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병안 들도록만 하면 되는 거야. 병까지 들어보면 이제 회복이 거의 좀 불가능한 게 많잖아. 안 망하도록 하고 내가 이게서 진로를 가는데 부모 안 망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상담해주는 이게 힐링법만 하는 거야. 나는 특별한 거. 연애, 방송,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요 그럼 어디로 오랬어요?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자. 그 전화 받으면 알까, 이 전화로 하면. 아, 신설동신설동 4번 출구. 신설동 4번 출구로 나갔갖고뺑 돌면, 우측, 우측으로 뺑 돌면, 한 50m 오면, 그게, 아까 지 뭐랬어요? 운명과 운세 간판이 딱 2층에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서울교육원인데 목요일날은 내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웃음> 내가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전화 해갖고 그 가서 상담 해보시요 그렇게 여기는 일반사람은 가지 마세요 자 연예방송 이쪽만 전문특화되어 있는 이쪽만 진로상담만 하고 그, 괜히 가갖 뭐, 궁합이 어떻고 뭐, 살풀이가 어떻고 부부 뭐, 이혼한 데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건필요없 그런 사람도 오지 말고. 알았지?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가는 거는 내가 또한 조금만 쉬다가 할게요. 한 5분쯤 쉬다가, 앉아, 두 번째, 너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